주의하세비수사하겠습니다 SRT를 아, 행복하다. 많이 <슬픈 했는데>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많이 따라서안 먹을 거라서. <웃음> 밥을 또 먹고 <웃음> 숙소로 들어왔습니다. 너무 배불러그 집이 전주에서 되게 유명한 집인가봐요. 그래서 되게 뭔가 안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안주만 엄청 먹어서 <웃음> 내일 오후까지 배가 부를 가기입니다 일단 얼른 씻고 나와야겠어요. 뭐 정말 너무 배불러. 그렇습니다. <웃음> 센터... 주말 동안에 구몬을 못해서 구멍는 조금이라도 <웃음> 해야 돼요. 주의하세요. 씻고 는게 엄청 많아. 황금이에요. 야, 이거 라